제철 맞은 바다의 산삼, 해삼과 함께한다. 해삼은 다른 말로 해서 해남자라고 불리며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린 만큼 몸을 보해준 호 효과가 인삼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삼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철분, 요오드 등의 미량 원소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지혈증과 관상동맥 질환에 좋으며 해삼에 함유되어 있는 다당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 생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암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해삼과 잘 맞는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무기질이 다량 함유된 해삼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고 살균 효과도 발휘하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습니다. 다만 해삼은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속이 냉한 사람은 해삼을 날것으로 먹으면 설사를 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복, 상어, 지느러미와 함께 중국요리의 3대 진미로 손꼽을 만큼 귀한 식재료로 여기는 해삼. 뛰어난 맛에 더해 해삼에는 사푸니를 비롯해 단백질과 철분 등 영양도 풍부하다. 날것은 날것대로 익히면 익힌 대로 한번 맛보면 특유의 맛에 이끌려 누구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운 겨울 제철 맞은 해삼과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양식을 준비하자.